25일 jtbc 예능 프로그램 손없는 날의 첫방송에서 한가인이 연정훈과 주말부부를 하고 싶다고 전해 웃음을 안겼다 한가인은 운전을 하며 연정훈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한가인은 처음에는 연정훈이 비호감 에 가까웠다며 연정훈은 미술을 공부했고 유학도 오래 해서 노는 오빠 같았다. 그런데 지내면서 생각과 다른네라 느꼈다. 선입견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한가인은 난임 때문에 고생한 사연자 부부의 말을 듣고 저도 한 해에 자연유산만 세번 겪었다. 8주차에 갑자기 심장이 안 뛴다는 말을 세번 들은 거다. 연정훈과 산부인과 갈 때마다 한 마디도 안 했다. 너무 조마조마하니까 나중에는 아이 심장이 뛰는지 궁금해서 초음파 기기도 샀다고 고백했다. 방송에 출연한 사연자 부부는 부모님의 집으로 이사해 육아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를 들은 한가인은 저도 친정엄마랑 같이 산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 오셔서 현재 못 돌아가신 거다. 계속 기회를 엿보고 계신데 못 가셨다고 공감했다. 이에 신동엽은 어머니가 가시려고 할때 셋째를 가지는 거 아니냐 고 농담하자 한가인은 저는 그럼 죽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한가인은 엄마와 같이 산지 7 8년 차 됐는데 하루는 너무 크게 싸워서 엄마가 내려가셨다.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제 못볼 거다라고 선언했다. 아이들이 정말이냐고 물어서 나도 그렇다고 했다. 그후 계속 울고 있는데 연정훈이 몰래 내려가서 엄마를 모셔왔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한가인은 사연자 부부가 곧 주말부부가 된다는 소식에 덕을 쌓아야만 할수 있다는 주말부부 아니냐. 부럽다 라고 감탄했다. 신동엽이 주말 부부가 하고 싶냐고 묻자 한가인은 지금도 금요일 되기만을 기다린다. 연정훈이 1박 2일 촬영하러 가는 날이다 라고 말해 웃음을 안 꼈다.